진금이구만 아무튼 어,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금만 진짜 엉망 진지이구만 <웃음> 아무튼 어,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금만 네,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도하고 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집에 가실 때 눈길 정말 조심하세요, 여러분. 네. 네, 아침 노래 부르시면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, 알았죠? 네!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.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자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. 냐 네. 엑소 사랑하자. 네. 와, 그때도 못했는데. 그러니까. 시원하게 합시다. 냐 엑소 사랑하자. 네. 따먹어 아니, 위아래 엑소 사어라하자잖아데 가서 지금까지 익스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어? 뭐, 또 지금까지 익스 했었 위아래 엑소 어라하자는데 아니, 아 아니, 위아래 엑소 틀어라 하셨 <웃음> 지금까지 익스 했을 때 위아래 보험 꺼자? 아,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, 저 네, 네, 네, 네, 저희 엑소요